지난주 대구 수성구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면서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급매물 아파트 구입을 위해서 부동산을 찾는다고 합니다. 급매물 아파트 나오면 연락해달라는 문의가 쇄도하며 부동산 관계자들은 입주 아파트 현장을 다니며 동분서주한다고 말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19일 기준 수성구의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전에 비해 0.33% 하락하며 전주 0.31% 보다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대구의 전체 아파트 가격도 일주일 전보다 0.24% 하락하며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이따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대구 경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미분양 주택이 증가 추세다. 대내외 경제 여건상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해소되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35,531건으로 작년 8월 89,057건에 비해 60.1%나 감소했다. 7월 39,600건에 비해서도 10.3% 줄어든 수치다. 대구와 경북도 마찬가지다. 대구 8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1,242건으로 작년 8월 2,211건보다 43.8% 줄었고 경북은 2,64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4,576건으비의 42.2% 감소했다. 지역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물가를 잡겠다고 자국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니 경제 후발주자인 우리 입장에선 발걸음을 맞추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세계적으로 경제 긴축 기조를 보이면서 경기도 좋지 않다. 며 목돈을 마련하기도 쓰기도 어려워졌다. 그러다 보니 주택거래 심리도 얼어붙은 것 이라고 했다. 거래 절벽 현상이 이뤄지면서 대구경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미분양 주택이 증가 추세다.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32,722가구로 7월 31,284가구에 비해 483가구 4.6% 늘었다. 수도권 7월 4529가구, 8월 5012가구, 지방 7월 2 6 7 5 5가구 8월 27,710가구 모두 증가했다. 특히 미분양 물량은 대구와 경북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대구 미분양 주택 물량은 8,301가구로 7월 7,523가구에 비해 778가구 10.3% 늘었고 경북은 6,693가구로 7월 6,517가구보다 176가구 2.7%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고 경북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장에선 당분간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대구 한분양 업계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에서 아직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거래에 나서기보다 상황을 관망 중인 걸로 보인다. 며,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해제하는 등 규제 완화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거래가 활성화되긴 어렵다. 고 했다.